안녕하세요. 오늘은 정갈한 전원주택마을에잘 지어진 주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곳은 충남 예산군 광시면 서초정리인데요.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계략적인 경제및 정보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의 대지 662제곱미터, 약 200평에 2012년 건축한 벽돌구조 동양주택으로 연면적 122.02제곱미터 약 37평의 2층 주택입니다. 1층은 92.34제곱미터 약 28평 2층은 29.69제곱미터 약 9평이며 매매가는 2억 8천만원입니다. 한 너머 예당 저수지가 보이는군요. 멀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산자락 사이사이 너른 들력은 조만간 보모로 채워질 것입니다. 규모 있는 주택들이 자리 잡은 전원마을입니다. 아직 빈터도 있네요. 모두 집이 들어설 곳입니다. 이곳의 교통 등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시내버스 정류장은 도보 4분 면사무소 초, 중, 고등학교는 자차 10분 내외 거리이며 예당 저수지 또한 자차 5분 거리인데 도보로도 20분 내면 갈수 있습니다. 예당 저수지 인근의 봉수산 자연휴양림도 자차 10분 정도 거리입니다. 마을 자체도 예쁘지만 멋진 관광지도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전원 마을의 도로를 따라 주택으로 다가가 봅니다.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어 깔끔하네요. 정원석 4키로 자연스럽게 경계를 두었습니다. 주차 공간은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마당은 전부 잔디를 깔고 가장자리는 화단을 가꾸었습니다. 계절이 변하면 예쁜 정원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정원 끝에서 바라본 풍경이 시원하군요. 조망이 막히지 않게 적당히 단차를 둔 집입니다 전면에서 보니 거실 옆 테라스는 새실를 설치해 공간 활용을 높였습니다 해양광 시설과 장독대가 있군요 장독대는 마당 있는 집에서만 가질 수 있는 운치입니다 측면 처마에 맥산을 설치해 비가 와도 크게 걱정이 없겠네요. 하덕에 속도 걸었습니다. 다용도로 사용되겠지요? 후면 처마에도 렉산을 설치하고 벽을 따라 선반도 설치했습니다. 헛간처럼 사용할 정도로 공간이 좋습니다. 현관 입구 테라스는 집 색과 맞춰 붉은 벽돌을 깔았습니다. 공일성을 보일 뿐 아니라 관리도 쉽습니다. 현관문을 여니 왼쪽에 신발장이 있습니다. 미다지 문을 열면 왼쪽에 거실이 나타납니다. 천장은 석가래 형식의 박궁 천장을 현대적으로 변형했습니다. 거실 창 위로 채광창을 하나 더 내도 좋을 만큼 천장이 높습니다. 벽 난로가 공간에 벗을 더합니다. 후방은 기역자형 구조이며 취사는 LPG를 사용합니다. 주방 옆에 세탁실과 다용도실은 공간을 분리했습니다. 다용도실은 딜안으로 연결되는 문이 있군요. 이곳이 잠깐 언급했던 체시 에 설치된 테라스인데요. 주방과 세탁실에서 모두 둔화될수 있는 구조입니다. 싱크대까지 설치되어 있어 보주 주방으로 사용하긴 좋겠군요. 계절 구애 없이 야외인 듯 야외 아닌 듯 바비큐 파티 공간으로 최고일 것 같습니다. 현관 오른쪽의 작은 방은 전면에 창을 냈습니다. 바로 옆은 가족 욕실인데요. 앞에 파우더룸이 있군요. 활용성 좋은 공간입니다. 현관 맞은편에는 안방과 부부욕실이 있습니다. 문은 2층으로 올라가는 옆에 있습니다. 계단 아래 수납공간도 제법 넓군요. 2층으로 올라가면 방 앞에 전실이 먼저 맞아줍니다. 재봉틀과 작은 장도 놓을 정도로 좋은 공간입니다. 방은 제법 넓군요. 한쪽 벽면에 붙박이장을 설치했습니다. 2층 전용 공간으로 쓸수 있는 베란다도 널찍합니다. 이곳에서 바라본 조망은 더욱 좋군요. 집 내부 면적은 전체적으로 하일 마감한 곳이 많습니다. 도배한 것보다 관리가 쉽죠. 모든 공간이 알텍의 규모 있는 구조입니다. 외부 공간 확장도 과하지 않게 적절한 정도입니다. 희용적인 것을 많이 고민한 듯 합니다. 주변 300m 내외에 소규모 우사 있으나 시야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편 산을 지나는 고압선은 약 650m 거리이므로 영향 없습니다. 정갈한 전원마을에 알차게 잘 지어진 전원주택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